그때 다른 곳에서 의자를 가져오는 현수. 훨씬 낫습니다. 좀 전에 우창이 진짜 재옷 변기 같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우창이의 여친인 라연언니는 저보고 자신의 생파에 꼭 오라고 합니다. 라연언니가 저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